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멀리 배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 날로 날로 바깝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거리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께그 어디나 하늘나라,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어 중한 죄치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. 날로 날로 바깥도다 할렐루야. 할렐루야, 찬양하세요. 내 모든 죄.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알라라,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어티나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멀리 패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 날로날로 바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함받고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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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패도 하늘 나라 내마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거이나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. 아깝도다, 할렐루야,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Hello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 벗 중한 죄지 번 보고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멀리 패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 날로 날로 바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멀리 패도 하늘 나라 내마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하니 그 어퇴나 최지 벗고 보니 슬픔만은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차. 멀리 패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 날로날로 바깝도다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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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든 죄사 받고, 주 예수와 함께 하니,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어.